you <music> 이번은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죠. 돌봐주는 사람, 이타주의자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뜻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감정형이죠. 감정이 풍부해요. 다른 사람의 기분도 잘 읽어내고요. 보통 이번을 도우미 라고도 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도우미 라고 하니까 혹시 남성분들은 늘씬한 아가씨들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정작 이번 자신은 스스로를 그쪽보다는 슈퍼맨 스타일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어로 물에 등장하는 히어로라는 거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잔 하고 나타나서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맥상통하는 단어들은 수호천사, 좋은 친구들 정도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살짝 살벌한 느낌도 들잖아요. 예전에 갱스터 영화 중에 좋은 친구들이란 제목의 영화도 있었죠. 사실 그래요. 도움이라는 이름만 보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번은 대체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지만 그건 주로 2번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한테나 그런거고 그 사람들 들을 괴롭히거나 혹은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 같은 사람인가 보다.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2번이 결코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중심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표면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마코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곤 합니다. 또 가끔씩 무대 위에 등장할 때도 엄숙하고 딱딱한 모습을 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인데 남을 웃기는 걸 좋아해서 개그맨을 부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 얘기도 했었죠. 개그맨은 주로 7번이 많은데 2번이나 9번 중에도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렇게 2번은 타인들이 자신으로 인해 공경 또는 고통에서 벗어나거나 혹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존재의 이유가 되기까지도 한다는 점인데요. 그 말인즉슨 2번 이거는 타인에게 도움이 될수 없거나 혹은 타인을 기쁘게 할수 없을 경우 심하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개그맨인데 관중을 더 이상 웃길 수가 없어요. 그럼 참담한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될수 없다면 이번은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도대체 이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이번의 에니어그램 세 가지 기능의 관계를 한번 더 볼게요. 이번은 감 감정이 대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감정이 누구하고만 놀아요? 본능하고만. 감정이 본능만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럼 왕따는 뭐가 되죠? 사고가 왕따입니다 다시 말해서 2번은 감정이 모티브가 되는 사람인데 이 감정이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사고는 끊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감정이 모티브가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죠?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감정은 어디에서 온다 그랬죠? 타인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생겨난다고 했잖아요 혼자서 울고, 웃고, 화내고, 즐거워하고 이러면 상태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받아야 된다고 했죠 감정의 핵심 키워드는 타인, 관계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감정 유형한테는 타인과의 관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심지어 왜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2번은 감정이 뭘 데리고 논다 그랬죠? 본능입니다. 감정이 본능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여기서 본능의 키워드는 현실, 행동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타인과 교감하는 게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남의 입장을 공감하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감정은 자기 이미지와 관련이 있거든요. 감정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 그랬죠? 타인, 관계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자기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번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언제나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래서 도와주었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의 자기 이미지는 그런 사람 ...이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어렸을 땐 엄마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엄마 나 배고파 엄마 나똥 쌌어 그러다 좀 크면 엄마 나 숙제 도와줘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엄마 엄마, 엄마. 맨날 개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애가 다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엄마를 찾지 않습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식 뒷바라지로 자신의 가장 젊은 날을 바친 엄마들이 애들 다 커서 지살길 찾아 떠나고 난후 혼자 우두커니 집안에 앉아 우울증 비슷한 증상을 경험하잖아요. 어? 이제 뭐하지? 난뭘 해야 할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2번 유형이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자기 이미지가 끝나면서 겪게 되는 공허감, 허탈감 같은 거예요. 자, 다음, 또 다른 감정형인 4번 유형입니다. 4번은 특이한 사람이라고 했죠. 독특한 사람, 남다른 사람, 탐미주의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에니어그램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큰 유형이 4번이에요. 이 사람들은 타고난 심리학자들이거든요. 인간의 심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관심이 많냐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일까 하는 약간은 중이병적인 질문을 평생 동안 가장 많이 던지는 유형이 4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감정형이라도 2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 없어요. 오히려 남들한테 관심이 더 많죠. 자기가 보살펴주는 사람들이요. 2번이 애니어그램을 알게 되면 자기 유형보다는 남의 유형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자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심리학에 고수가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남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냥 다르게 만할 뿐 아니라 그 다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점심때 중국집에 갔는데 친구들은 모두 짜장면 시켜 먹는데 유독 짬뽕을 먹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4번이 아닐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만약 4번이 생일파티에 입고 갈 의상을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골랐는데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순간 옷을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면 대부분 당황하겠지만 4번은 그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집착하는 경향인데요. 이런 경향은 흔히 예술적인 취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사실 예술가들은 전체 사회 구성원 중에 가장 독특한 부류라고 할수 있잖아요. 일단 외모부터가 좀 그렇고요. 레이디가가, 지드래곤 이런 사람들 다 사본으로 봅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니죠. 삶 자체가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독창성입니다. 그렇죠? 이 독창성 역시 따지고 보면 남 들과 얼마나 다른가와 관련이 있죠. 와 이런 건 난생 처음 봐 이런 말 아티스트한테는 최고의 찬사인 거죠 사부는 조용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내면적으로는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하는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들이 예술 창조의 미끄럼이 되곤 합니다 이들은 특이한 사람이나 경험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고요 특이해지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실제로 특이한 면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역시 이런 게 단순한 취미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이 다름에 대한 추구 때로는 집착으로 이어져 다름이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는 <웃음> 절체절명의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4번에겐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걸까요? 자 여기서 애니어그램 분석 들어가야죠. 4번 유형도 감정이 대장입니다. 2번과 다른 점은 넘버2와 넘버3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감정이 사고를 데리고 놀고요. 본능은 따로 놉니다. 4번은 다른 감정 유형인 2번, 3번과 마찬가지로 자기 이미지가 곧나 인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 이미지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하고 이런 게다 자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2번의 자기 이미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고 3번의 자기 이미지가 잘나가는 사람이라면 4번의 자기 이미지는 남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감정 유형들은 자기 이미지가 흔들릴 경우 자신의 존재 제 가치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타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저 타인과 별로 다를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이미지가 깨어지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남을 도와주거나 성공을 위해 모든 걸다 쏟아붓거나 평범하지 않은 특이한 삶에 끌리거나 하는 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2번은 감정이 본능을 데리고 논다고 했잖아요. 4번은 사고를 데리고 놉니다. 감정이 사고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고를 조작한다고나 할까요? 예컨데 강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공상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독특한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에 푹 빠져 삽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자기 세계가 예술적 창조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4번 중에 예술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성향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